별만큼 많은 삶이 세상엔 존재해 땅으로 떨어진 별의 수만큼 우린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해 모두가 각자의 별에서 태어나 선물로 주어진 많은 삶을 살아가 정해진 시간이 끝나갈 때면 또 다시 각자의 별을 향해 달려가 오 너와 내가 함께한 시간 오 너와 나를 스쳐간 시절 세상 끝에서 마른 물방울처럼 이제는 증발해 저 멀리 나아 하늘 <웃음> 위로